역시나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업무는 보험연구소 운전자보험 문의고객 대상으로 해서요. 운전자보험에 대한 상담 및 가입을 안내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소득은 300에서 500정도, 운전자보험은 보통 최소 보험료가 5 0 0 0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가입을 하고요. 체결률은 다른 보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운전자보험을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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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시책이 존재합니다. 월납 보험료 10만원 기준으로 총량은 FC 기준으로 1,300에서 1,400%의 수당으로 보시면 되고요. 월평균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체결되면 어... 그랬을 경우에 500에서 1,400 정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상품 구조가 단순하지만 어떤 회사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혜택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사망 보장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을 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보증에 비해서는 상담 문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객 한분한 한 분에게 깊이 있는 상담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급의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는 자질로는요 종신보험, 정기보험에 대한 상품구조, 사업비, 추가납에 대한 상품구조 이해능력이 필요하고요 매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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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연락처, 그 다음에 지원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좋고요. 아 나는 참을 수 없다, 바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어, 카카오톡에 소셜 인슈라고 찾아보시면 보험 연구소라고 뜨거든요. 보험 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연구소에 대한 이미지 보고 잘 보시고 어, 저희한테 입사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영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